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장마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499회 입니다 동영상 벌써 499회가 되었어요 전업투자는 위클리 옵션에 있다는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후 투자하기에는 위클 옵션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 옵션 투자가 가장 유리하죠. 음, 엄청난 수률이 높아요. 자, 어제 하루 만에 말이죠. 콜 옵션에서 12배가 터졌습니다. 자, 보실까요? 12배 터진 거. 콜 옵션에서 그죠? 오늘 당일은 4배가 터졌고, 어제, 어제 이제 들어가신 분, 어제가 지금 0.4이었잖아요. 그죠? 0.4였는데, 이게 고가가 지금 5.25였습니다. 5.25 나누기 0 4 2그죠 어제, 어제의 어 종가로 들어갔을 때 0.42 12배가 터졌습니다. 오늘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늘 아침 시가가 는 어, 저가였죠. 5.25 나누기 1.09 하니까 4.8배가 터졌습니다. 오늘 시가에 들어갔으면 7시만 만에 4배가 터졌죠. 자 그래프는 이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어제 예, 저가는 0.4위 였죠. 4이. 오늘 저가가 1.09 예. 3시 30분에 예. 최고가를 최고 최후 5.25까지 올라쳤습니다. 4.8배 오늘 뭐 요즘 천당 갔다가 뭐 지옥 갔다가 넓기 널뛰기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땀을 음, 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래서 전업투자로서는 위클리 옵션 옵션 투자를 하는게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투자법에는 뭐 변곡점 매매법도 있고 MACD 신호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돌파 매매 시간대 매매법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어, 내일모레 목요일 만기일입니다. 이때 예, 저가의 콜 옵션과 드 옵션을 양 매수하는 매매법 예,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시간대 매매법 활용하시고 다섯 예, 배에서 1 0 배를 목표로 해서 도전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기회가 이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니까, 목요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일에는 설렁슬렁 하고, 목요일은 에너지를 완전히 집중해서, 다섯 배, 열 배, 목표, 뭐두 배만, 두 배, 2배, 세 배만 나오도 됩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하루 50만 원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1년에는 4억 6천만원이 되는 거고 2년이 되면 7 7억이 되죠 자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천만원 가지고 지금 위클옵션은 천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천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거죠 천만원 가지고 50만원 하루에 수익을 낼수 있다면, 여러가지 변곡적 매매법, 돌파 매매법, MACD 신호법, 그죠? 시간대 매매법을 이용해서 하루에 50만원 내는 건 수월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00만원이 월초 투자금입니다. 그죠? 10개약을 매매해요. 그러니까 4포인트 정도, 뭐 3.5에서 4포인트 사이 하면 이제 10개약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00만원에. 그러면 하루에 50만원, 1000만원 가지고 50만원 수익을 내는 거죠, 하루에. 그러다 보면 이게 영업일수로 20일이니까 월 1000만원이 됩니다. 월만은 2000만원이 되고, 두 번째 달은 2000만원이지만 투자금액은 계속 1000만원 합니다. 석달 동안 계속 10개야 1000만원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 50만원 수익을 내면 돼요. 그죠? 그러면 또 월간 또 1000만원이 되고, 월말에는 이제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석 달째도 3천만 원 되지만, 투자금액은 천만 원가 하는 거죠. 10개약, 그죠? 10개약, 천만 원인가 합니다. 하루에 이제 50만 원을 내면, 한 달도 영업일수가 20일이니까, 천만 원이 되죠. 또 4천만 원 됩니다. 4개월째는 4천만 원이지만, 2천만 원 간다죠. 20개약, 그죠? 2천만 원. 20개약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예, 수익금은 두 배가 되죠. 하루에 100만원씩 수익이 내, 됩니다. 100만원이 20이라니까 2천만원 되죠. 그래서 4천만원 더하기 2천만원 하니까 월말은 6천만원 됩니다. 자, 5개월째 6천만원이지만2천만원 가죠. 2천만원 그죠. 이 20개양만 매매합니다. 그럼 하루에 100만원씩 100만원 100만 곱하기 20이라니까 2천만원 되는거죠. 이렇게 해서 8000만원 되고 석, 그석 달마다 어, 계약서를두 배로 올리는 거죠. 투자금액이 두배로 된단 말이죠. 그죠?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어, 1년 되면 12개월째는 4억 6천이 됩니다. 천만 원이. 그죠? 이걸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거죠. 하루에 200만 원. 하루에 이제 목표를 정해요. 자기가. 그죠? 나 100만 원 하겠다. 그죠? 그럼 뭐, 네. 2천만원 가지고 100만원 되는 거고 4천만원 가지고 하루에 2 0 0만 벌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8천만원 가지고 200만원 벌겠다 네, 하루에 뭐2 6 0 0 벌겠다 3억 2천만원 있으면 되겠죠 그죠 3억 2천만원 하루에 1610원이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76억 6천만원 되는 거죠 2년에 그죠 그래서 77억이 된다는 원리가 탄생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천만 원 가지고 50만 원을 수익 낼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매매해보면 50만 원 금방 냅니다 천만 원 근데 뭐 어떻습니까? 과도한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게 50만 원 벌다가 마이너스 500만 원돼버리죠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만 지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 여러 분 실패를 해 보고 또자충우돌 하다 보면 아, 이 기본 원리를 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만 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했으니까 구역구역 지금부터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뭐 장이 그죠? 엄청나게 폭동을 했는데 뭐좀 수익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음? 수익좀 내셨어요? 예, 오늘은 거의 그죠? 어. 자 장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제 예, 붕뜨가 올라왔어요. 시크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MACD는 예, 매수신호가 떴어요. 그죠? 이 신호만 어. 끌고 가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취했을 겁니다. 그죠? 첫째 신호는 성공. 두 번째 신호는 뭐, 손해. 그죠? 세 번째 신호는 수익이 난 거죠. 그죠? 예.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또 손해가 났겠죠. 예. 그래서, 음, 매수만 하는 거죠. 왜냐면 하 계속 이효과자량이 매수가 떴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주식을 759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매수 쪽으로만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매가 그죠? 계속 매수 쪽으로 왔어요. 그죠? 오늘도 1850억을 프로그램 매수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매수 방향으로 매수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외국인도 처음에 또 선물로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했었으면 됩니다. 호가 잔량도 계속 매수 호가가 늘어났어요.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6 0 0 0개그죠그 다음에 뭐 m a c d 자체도 지금 시가에서 계속 시가 위에서만 놀고 있었고 m a c d 도 매수 방향이었고 그래서 매수 쪽으로만 해서도 오늘 충분히 수익을 냈을 거고 금융투자도 주식을 4,157억을 매수했고, 예, 연기금도 782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음, 콜 옵션, 푸드 옵션, 예, 아리까리 했는데, 오늘 양매도로 지금 마쳤습니다만은, 장중에는, 음, 매수였습니다. 예, 콜이 빨간 색깔, 그죠? 매수 방향이었어요. 11시 30분까지는 계속 매수 방향이었습니다. 이 지표만 활용해도, 예, 매수로 계속 했었을 거고, 그 다음 푸드옵션은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그죠? 11시까지. 여러분, 한 11시까지만 매매하시면 돼요. 그죠? 11시까지만. 굳이 뒤에 거 이거는 행보장이 된단 말이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오전장에 이렇게 추세장이 형성되면 오후장은 행보장이 된다는 걸 그죠? 내려가다가 그죠? 또 올라가 버리고 그죠? 계속 내려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그죠? 아침에 추세상, 상승 추세상이 되었으면 오호는 행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 뭐, 그죠? 동일한 가격에 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격언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장이 추세장이면 오후장은 행보장이 된다. 오전장이 만약에 행보장이었으면 오후장은 추세장,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형성될 것이다. 이거죠 오늘은 14점. 80포인트가 오른 279.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58% 폭등을한 장이죠. 14.80포인트나 5 올랐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손실낸 사람도 있죠. 장이 뭐 장을 이장 파악하지 못하며 손실납니다. 이 MACD는 정확하게 지표가 매수신호를 오늘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금융투자도 처음에는 매도로 주식을 팔다가, 예, 10시부터는 매수방향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초반에는 매도를 했었어요. 매도를 하다가, 예, 9시 한 40분경부터 매수방향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아침에 매도했었어요. 그죠? 외국인 매도를 했는데, 예, 9시 반경부터 매수 방향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니까요, 러 처음에는 매도를 하다가, 그죠? 여기서 시, 가를 지지하고 올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는 막 긴가민가 합니다. 그죠? 내려갈지 올라갈지. 종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 매수 신호를 믿고, 간 사람들은 수익이 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봉상은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자, 이 매도가 신호인데, 종가상으로는, 예,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일단, 이 5월선을 오늘, 5월선 280.09인데, 5월선에 예, 딱 머물렀습니다. 예, 과연, 내일 하락할지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1봉은 매수 신호가 떴고요. 그 다음에 120분봉 상에서는 계속 매도신호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잘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월봉으로는또 다시 양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음 하여튼 그날 그날 수익으로 50만 원만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서민가포가 할수 있는 길이니까 음.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9회 방송 전업 투자는 어 위클리 옵션으로 해야 된다고 언론 어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 옵션에서 12배, 12배인지 터진 모습이죠. 어제 어제 종가가 0.42였는데 오늘 고가 5 2 5 12배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어제가 0.42였잖아요. 6월 15일 0.42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콜 옵션 280짜리가 오늘 고가는 5.25로 갔었죠. 장마감은 이3 5으로 끝마쳤고요. 그죠? 아침 시가는 1.09 였습니다. 그래서 5.25 나누기 1.09는 4.8배가 된 겁니다. 천만원 같으면, 천만원 지르면 4,800만원이 되는 거죠. 어제 만약에 0.4에 샀으면 1 천만원치 샀으면 오늘 1억 2 5 0 0만이 되는 거죠. 12배 1억 2 5 0 0만 그래서 전업투자로서는 위클리옵션으로 옵션투자로 꼭 제기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니까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병배 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매매 잘 하셨습니까? 뭐 쉽지 않은 장인데 도전하셔서 꼭 바닥에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갑구가 꼭 되시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잘만 활용하시면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